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5일 월요일 밤입니다. 어,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어, 세금하고 관련해서 좋은 기사 올라온 게 있길래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살펴보실까요? 어, 보시면 제목이 어, 아파트 팔려는 오피스텔 보유자, 세금 폭탄 피하려면 하는 이런 제목에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전문직 a씨는 최근 강남권에 아파트를 장만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재산세를 내는 주택이 없었고 주택 청약에서도 무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3%만 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A를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이제 이게 지득세를3라 생각하고 샀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과세 당국은 A 씨에게 1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 매입에 해당되는 8% 중과를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 8% 중과 통보가 됐는지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20년 전에 이 A 씨한테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수도권 어, 토지가 있는데, A 씨는 토지만 상속을 받았지만 그 땅에 친척이 소유한 농가 수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은 A 씨 소유, 어, 주택은 어, 이제 친척 소유 이렇게 이제 집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관련 세법에 따르면, 어, 지득세 산정에는 건물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요 A 토지가 남의, 남이, 남이 소유한 주택이더라도, 그주택의 부수 토지로 들어가면, 다른 집을 살 때, 아파트 A나 B 이런 걸살 때, 어, 요것도 집수에 카운트가 됩니다. 카운트가 안 되려고 하면, 요집 전체의 가격이, 어,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든지 하면, 거기서 빠지긴 하는데, 아마 요건 1억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산정에는 건물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부수 토지만 갖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할 때는 어, 따라서 자기도 몰랐던 주택이 추가되면서 이제 A 씨는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걸로 간주가 돼가지고 어, 8월에 시행된 취득세법 8월 1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죠 어 그에 의해서 이제 중과 적용을 받은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조금 한번 내려볼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와 양도세 산정 때는 어, 이렇게 주택의 부수 토지가 주택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뭐 재산세에도 고지가 안 되지. 이러니까 나는 집이 그냥 하나만 있는갑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랬고 1억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폭탄을 맞은 거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뜻하지 않은 다주택을 피하려면 이래가 또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다주택자 그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주택수에 따른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챙겨봐야 됩니다. 어 무주택자가 기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 취득세는 어 주택 취득가액의 1.3%죠 무주택자이면 근데 1주택자는 8% 대고요 8.4%고 2주택자는 12.4든지 13.4든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세율이 어 보유세도 마찬가지예요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보유세겠죠 어 종부세의 경우에 종부세의 경우에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이면 과세표준의 0.6%를 이제 부담을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과표가 12원의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런 이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0, 6에서 1.2로 두 배가 오릅니다. 두 배가. 그 그러니까 종부세 세율은, 어, 가격에 따라서, 어, 가액이 굉장히 높은 가액, 50억 이상 이런 거는 또 6%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 가액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도 다르죠. 이 종부세가.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자 경우에는, 어, 가표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어, 42%, 그냥 요런 세율이지만, 그냥 일반 세율이죠. 근데 양도 세율이 조성지역의 2주택일 경우에는 42% 세율인 사람은 플러스 20에서 62%가 되는 거예요. 3주택자는 요 6월 1일부터입니다. 6월 1일부터. 어, 그동안은 요 10%이던 게 6월 1일부터 이제 20이 되는 거예요. 2주택은. 3주택은 그동안 20% 중가이던게 30% 중가를 해서 이제는 72%가 되는 거예요 주택수를 줄이는 게곧 이제 절세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또 적용이 되나 했더니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죠 오피스텔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아예 딱 생각하다가 진짜 낭패를 보는 케이스. 어, 지득시점에 상업용 시설에 준해 지득세를 납부하다 보니 4.6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많대요. 하지만 지득 이후에 주택용도로 사용하거나 어, 세를 주고 전입을 해놨다 이러면 어... 그러니까 주택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걸로 세를 줘놨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함입니다. 포함. 오피스테리 근데 뭐 약간의 또 예외들은 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일단은 취득세는 4.6을 냈지만 어, 어쨌거나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이랬더니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생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어, 작년 7월 10일 710 대책으로 오피스텔과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 당시 정부는 취득세를 중과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을 하기로 한 거예요. 710 대책에. 근데 과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계산할 때만 보유수에 넣었었어요. 양도하거나 종부세 이런 거 계산할 때만. 근데 이제는, 어, 취득을할 때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거는, 어, 7.10 대책 이후에 주택수에 이제 넣었죠. 대신 이제 가액에 또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뭐 1억 이하라든지 이런 거는 또안 들어가고 하는 게 있는데, 도 조금 잠깐 살펴보고요. 710대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됐던 작년 8월 12일부터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도권 등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사놓으면 이후에 아파트를 살 때, 그면이제두 번째 사는 집이죠. 이럴 때 지득세가 오피스텔 주거용을 샀을 경우는 아파트는 두 번째 집이니까 8%가 부과가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채 이상 산다면 지득세율은 이미 두 채를 가져있고 아파트 세 번째 집이니까 12%대로 12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다만 과표를 1억 이하의 오피스텔 어, 요거는 과거처럼 시득세 계산을 할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 주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피스텔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어, 근데 재개발 그 지역이나 이제 빌라 밀집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걸린 생활시설도 마찬가지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상업용으로도 주택용으로도 어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은 용도만 다를 뿐어 일반 다 세대주택과 외양 및 구조가 똑같이 생긴 경우가 많답니다. 그 용도가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라는 이유로 어 구입을 했더라도 어 주거용으로 누군가 전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 어 당연히 어 이게 어 주택의 세금이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놨더니 어, 절세 포인트는 이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의 이 같은 맹점을 또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상업용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제 사실상 주거용을 안 쓰고 어, 공부상은 어, 업무용이나 이제 그 어떤 상업용이 근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도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볼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경우라면, 사실은 지금 세를 줘놨어요, 오피스텔을. 근데 아파트를 굉장히 양도 차익 많이 난걸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이 오피스텔을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고, 여기다가, 어,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놓는 분한테 세를 주는 거죠. 어, 결론적으로 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주택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아파트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해서 비가세나 뭐 이런 걸 만들어라 소니, 소리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사무실이나 접객시설 덕으로 어, 사용할 법인의 임대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 주택용으로 이제 전입을 안 시키고. 근데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상업용, 업무용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주택이 아닌 걸로 간주가 되겠죠. 용도 변경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보유세 중과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보유세 중과 여부. 수택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이어나놓으면. 걸린 생활 시설에 대해서도 오피스텔과 같은 이제 설세 전략을 똑같이 이제 구사를 할수 있네요. 보니까. 걸린 생활 역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아파텔. 어, 이런 아파텔도, 어, 오피스텔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아까처럼 내가 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용도를, 어, 뭐, 근린이나 이런 걸로 용도 변경, 전입되 있는 사람 내 보내고,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집만 남게 할수 있다, 있듯이죠. 어, 근데 서울의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입했던 B씨가 대표적인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사무용으로 임대해 1주택 자격을 유지를 하고 있대요. 얘는 사무용으로 쓰니까 주택에서 빠졌죠. 그래서 갖고 있는 집만 이제 어, 강남권에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만 한 채로 이제 보유한 걸로 본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데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1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양도세 관련 혜택을 싹다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반대로 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뒤 어, 기존 보유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고 일주택자로 인증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무슨 소리냐 주거용으로 그동안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걸 업무용으로 전환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 주거용에서 뭘로 해? 이렇게 업무용으로 그러고 난 뒤에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그리고난 뒤에, 어, 아까처럼 이제 아파트 스틸로 전환을 하고 나면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1주택자로 이제 간주가 되는 거죠. 어, 그럴 때 이제 9억 이하, 어, 그런 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또 보유 3년 등의 요건은 주거용 전환 시점부터 새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 반대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이나 요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전환한 뒤 기존 보유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때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1주택자 자격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뭐, 말 거꾸로 해놨네요. 주구용이 그 업무용으로 바뀌고 난그 이후부터, 어, 그 이후부터, 주구용이 아니고 그 사업용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부터 얘가 주택에서 빠져나간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일주택 그 가진 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9억, 어, 비과세는 9억 이하까지일 거고, 그죠. 어, 당연히, 어, 원래 오피스텔도 가져 있었고, 아파트도 가져 있었어요. 어, 이럴 때 오피스텔을 어그 걸린이나 사업용 그걸로 바꾸고 난 그때부터 그때 이제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때 A가 1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넘기자 말자 A를 바로 뭐어 1주택이네 하고 얼씨구하고 매도했다가는 세금 폭탄 그대로 나오고요 얘를 처리하고 난그 이후부터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 이렇게 따져야 되고 두 번째 집산 날로부터 조정 지역이면 1년 안에 양도, 전입까지 하는 그런 요건을 오피스텔을 그 걸린으로 처리하고 난그 이후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아이고 쉬운 말을 어렵게 드리네요. 주구용 오피스텔을 단순히 그냥 비워두는 것만으로 예를 들어 세입자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까 업무용으로 된다 했죠. 근데 그냥 콜라당 그대로 가만히 비워놓고 아무것도 안한 채로 세입자만 내보내고 사업자 등록증도 안 넣고 그냥 공실로 그냥 둔 상태로 이래 갖고는 절세효과를 못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업민 업무시술로 사용할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이 완료된다는 점을 명심.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입만 퇴거해가 나갔다 해서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고 피워놨다 해서 이거는 공부상 업무용 돼 있다 해서 업무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냥 세입자를 실제로 넣으라는 소리예요. 세입자를 넣으셔야 된다 소리입니다 딱그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놔야 그때부터 이제 업무용 시설이 되는 거고 어 1주택이 있다 면그 1주택 된 그날부터 다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 소정지역인것 같으면 오피스텔 팔았을 때가 소정지역이다 그러면 하나 남은 집 그때부터 거주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뭐 10년을 살았더라도 다 그냥 리셋됩니다 리셋 그거 다 따지시고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예. 오피스텔 보유자. 뭐라고 해놨죠? 오피스텔을 그동안, 어, 만약에 작년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어,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 1억 이하 같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1억 이상 가는 좀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굉장히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비가사를 팔아야 되는데 이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공부상에는 뭐 예를 들어 업무용 시설 이렇게 돼 있어도 세입자가 있으면 얘가 주택이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된다 지득세가 4.6으로 샀다 해서 현재 뭐 주거용 재산세 안 나온다 해서 아니고 이거는 집이다 그냥 생각하고 어 세금 이주택중과가 되는데 이거 없앨라 하면 세입자 내보내고 오피스텔에 여기에 어 사업자 등록증 실제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 사업자 등록 가진 거를 어 안에 딱 갖다 놓으면 확실하게 그냥 업무용 시설이 되고 그렇게 업무용 시설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 놓은 그날부터 어 하나 남았던 아파트는 그때부터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그때부터 2년 이상 보유 만약에 뭐 다른 집이 또 있었다 이러면 그의 2주택하고 따져서 1년 이내 조정 제기면 양도 전입까지 하는 그런 요건을 다 갖추셔야 비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굉장히 좀 이래저래 정리해서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의 기사 내용인가 하면 한국경제신문 4월 5일자이고요 여기에 기자님, 노경목 기자님 기사였습니다. 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은요? 예?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